오늘 이 시간에는 기술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기술 창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창업을 하기 위한 기술 사업화를 어떻게 진행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아이템, 즉 기술 사업화 아이템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도출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기술 사업화가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는가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검증해야 하는가 그리고 시장은 어떤 소비자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가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이요. 기술사업화라고 얘기할 때는 기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에 대한 정의를 통해서 기술사업화를 시키고 있는 것에 기술사업화의 특수성이 무엇이고 기술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며 그를 통해서 어떤 장애 요인들을 극복해서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한 번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요. 생각해 볼 부분이 우리가 기술이라는 얘기를 쓰기도 하고 과학이라는 얘기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학이라는 것은 원리나 체계를 발견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수 있고 기술은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지만 옥스퍼드 사전정이 두사백과 사전정이 있지만 사실 기술이라는 것은 산업적 필요성이 있거나 인간의 욕구나 재화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활용되는 것을 기술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과학은 자연현상에 대한 보편적 원리를 발견하는 것을 과학이라고 이야기하죠 따라서 기술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자연에 생기는 현상이 인간의 경제적 효용에 맞게 이용될 때 그것을 기술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기술이라는 것은 경제적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과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해지는 것이 경제적 가치를 생산한다는 것이 그러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치라는 것은 결국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그 재화나 서비스를 생각하는 사람이 느끼는 효용, 만족감을 얘기하는데요 그 만족감은 사용함으로써 얻는 사용가치와 느끼면서 만족감을 얻는, 얻음으로써 느끼는 효용가치와 또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고 교환함으로써 느끼는 교환가치 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러한 가치는 결국은 가격으로 표현될 때만 기술 사업화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얻고 싶어 하는 효용이 내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치, 가격보다, 가격보다 가치가 더클때 사업화가 완성되는 것이죠. 합리적인 경제인은 이 가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기술 창업을 할때 가치라는 것은 기술을 통해서 경제적 효용을 창출해야 되고 그 효용이 거래되어야, 거래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래되는 것은 교환가치, 시장가치로 결정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사업화라는 것은 기술을 통해서 기술이 창치하는,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인데 기술사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그 기술이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는가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보통 신보나 기보를 통해서 또는 정책자금을 받으려고 할 때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창업 아이템에 대한 기술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이상하게도 기술평가라고 하지 않고 반드시 기술가치평가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기술 그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판단한다 따라서 기술비즈니스 즉기술가치평가라는 것은 기술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시장 가격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수익성이 얼마인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기술 그 자체를 보면 평가하면 과학일 수 있겠지만, 기술 사업화, 기술 창업에서는 기술 가치를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기술 사업화를 평가한다는 것이고, 기술 사업화를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술이 만들어내는 경제적 회용 가치가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즉, 기술 비즈니스를 평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사업화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요구하는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치를 가지는 그런 기술을 사업화해야만 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기술을 사업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기술은 완성도에 따라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기술이 지금 막 아이디어 단계이다, 지금 막 검증을 마친 실험 단계이다 또는 구체적인 제품, 시제품을 만들었다 이런 단계에 따라서 각각 그 기술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기술 이전을 통해서 가치를 평가할 때도 달라지고요. 그 기술이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가치도 달라지기 때문에 기술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가치가 다르게 평가되고 기술의 완성도에 따라서, 따라서도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흔히 기술을 권리의 주체로서 확보를 할 때는 기술이 가지고 있는 산업재산권을 통해서 표현되는데요. 흔히 20년을 잡죠. 그런데 산업재산권도 그 산업재산권을 등록한 시점으로부터 5년이냐 10년, 10년이냐에 따라서 기술가치 평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기술은 완성도에 따라서 수명이 존재한다. 그 전제하에서 기술 창업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측면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기술은 기술 그 자체를 판매하면 기술 이전이겠지만 우리가 기술 창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결국은 기술 사업화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기술은 그 기술을 이용한 재화나 서비스나 그밖에 무엇에 의해서 거래되는 것입니다. 비교를 하자면 부동산이나 골동품, 보석 등은 그 자체가 금이 얼마짜리다 이렇게 판단이 되지만 기술은 그것이 얼마다가 아니라 그 기술이 도입돼서 시장에서 재화나 용역, 제품이나 서비스가 구현됐을 때 누군가가 가격으로 지불했을 때 그것이 얼마짜리의 효용을 창출할 수 있다 그것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술은 그 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에 의해서 그 기술의 가치가 함께 평가되고 따라서 기술 사업화도 기술뿐만 아니라 시장성의 요인, 권리성의 요인, 또 사업성의 요인, 수익성의 요인 등 많은 요인들이 한꺼번에 평가돼서 기술 창업으로 적당한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요약하면 기술 사업화는 해당, 사업, 해당 기술 창업 아이템이 희장성과 분리에서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카 포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업을 할때 흔히 만나게 되는 분들은요 내가 세계 최초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내가 국내 최초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기술의 우수성만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면밀히 보면 요 기술이 세계 최초의 기술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기술이 표준화되지 않았죠. 두 번째로 누구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술의 효용성은 높은 것이 아니라 신규성 측면에서는 뛰어나지만 기술 사업화의 측면에서는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반면에 기술의 완성도 차원에서 보면 요 기술이 아이디어 단계이냐 실험 단계이냐 또는 시제품을 만들어서 상품하는 단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내가 사업하고자 화 하는 아이템의 기술이 신규성이 높고 아이디어 단계에 있을수록 사업화의 실패 확률은 커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기술이 업종 최초이거나 기업 최초이거나 대체 생산품과 경쟁할 수 있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이 상용화나 대량 생산 공정기술이다 라고 할때그 기술은 시장에서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다 이런 기준으로 기술의 가치가 평가된다 이렇게 요약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는 이런 기술의 단계를 판단하기 위해서 특별한 구간을 두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TRL이라고 얘기합니다 Technology Readiness Level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흔히 기보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기술을 판단하려고 할때그 기술이 어느 정도 성숙도를 가지고 준비되어 있는가를 레벨을 놓고 구간을 정해서 보려고 합니다. R&D는 Research and Development 기술 자체를 개발하는 것이지만 기술 사업화라고 하는 것은 R&BD입니다. 즉 Research and Business Development 그 기술을 이용해서 연구개발의 결과물을 사업화하는, 사업화할 수 있는 단계가 어디냐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TRL 단계를 놓고 어느 단계에 있느냐를 놓고 그 기술 로 사업화가 성공하겠느냐? 정책적 자금의 지원 필요성이 있느냐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것이 t r l 의 단계별 정의와 단계입니다. 총 9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기초 연구 단계, 아이디어 단계죠. 실험하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실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능을 검증하는 단계.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제품을, 시작품, 시제품을 만들어 보는 단계. 그 다음에 실용화할 수 있도록 표준화, 인증화 과정을 통과하는 단계. 나중에는 사업하계에해서 시장에 내놓는 단계로 볼수 있는데 정부가 기술 창업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구구는, 구간은 5단계에서 8단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들고자 하는 기술 단계는 아이디어 단계와 실험 단계는 거친 단계에 이어야만 기술 창업을 하는 사업 아이템으로 적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술 사업화하기 위해서 아이템을 만들면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됐는데 처음에 그 기술의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시제품을 만들고 제품을 양산하는데 그 기술을 만들었을 때 원천 기술에서 사업화하려고 할땐 돈이 필요하죠. 그럴 때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기술을 사업화하지 못하는 구간. 또 시제품을 제작하고 그 제품을 양산하기 위해서는 공정 기술이 필요한데 그런 단계에서의 생기는 어떤 구간, 양산 단계에 이르러서 결국은 시장에 홍보하고 소비자의 반응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때 드는 마케팅 비용이나 대량 생산을 위한 시설과 운영 자금을 충당할 수 없을 때 생기는 그 위험한 구간을 데스벨리, 죽음의 공간이라고 얘기하고 혹자는 캐즘, 저는 마른 땅이 갈라지는 걸 캐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캐즘이라고 얘기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술 단계가 성숙될수록 위험도가 있는 데스벨레의 구간은 부피가 커집니다 다시 말해서 기술사업화를 통해서 창업 아이템을 할 때는 기술이 성숙될수록 그만큼의 투자비용과 마케팅 비용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위험성도 높아지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굉장히 면밀한 분석이 타당성 분석이 필요하다 요도명에서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 사업화를 하기 위한 아이템은 어떠한 방식으로 도출되어야 되고 그것이 적정한 가 아닌가는 어떻게 봐야 되며 어떤 위험성을 피해가야 되는가 그래서 창업 아이템이 어떤 사업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흔히 내가 특정한 기술에 대해서 독특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을 때는 그건 아이디어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아직까지는 이것은 아이템이 아닌 것이죠. 내가 많은 전공 지식을 갖고 있다. 내가 특정 분야에서 오랜 동안 경험을 갖고 있어서 새로운 원리를 발견했다 이것은 아이디어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디어를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대로 결과가 나오더라 그 검증 과정을 거쳤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적용할 만하다 이럴 때 이것을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여전히 기술 사업화를 위한 아이템 단계는 아닙니다 흔히 얘기할 때 BI, 비즈니스 아이템 또는 BM,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검증과 실험 단계를 통과한 기술사업 아이템이 결국은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느냐 소비자의 반응을 얻어낼 수 있느냐 경쟁 제품과 경쟁했을 때 승리할 수 있느냐를 분석을 마쳤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그 아이템을 기술사업화 창업의 아이템이다 비즈니스 아이템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기술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바로 이 단계에서 내 아이템이 기술사업화를 하기에 적당한 아이템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은 창업을 하기 위한 아이템은 검증을 통과한 아이템이 희장성을 통해서 고객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증을 마쳤을 때 사업 아이템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이디어와 아이템이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기술사업 아, 사업 아이템이 되려면 어떤 항목들을 점검해야 될까요? 창업 아이템이라고 얘기하는 BI, 비즈니스 아이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만 제가 요약을 해놨죠. 첫 번째로는 그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고 제품화 됐을 때그 기술이 탑재된 제품이 판매될 수 있는 수요처가 존재해야 됩니다. 시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 보다 정확히는 그 시장이, 시장에서,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에서 기꺼이 돈을 내 지갑에서 꺼내서 그것을 살 의사를 가지는 실질적인 구매력을 가진 소비자가 존재하는 시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격을 지불하는 소비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유사한 대체 제품이나 경쟁 제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굳이 내 제품을 살 의사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가 존재하는 시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건을 팔았는데 가격을 낮추면 당연히 사겠죠 내가 팔았던 경쟁적 제품을 통해서 경쟁 우위를 점해서 소비자 선택을 받았던 내 제품이 궁극적으로는 내 사업화를 했을 때 사업성을 가지고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수 있어야 된다 이 요건 모두를 충족할 때이 요건을 모두를 충족할 수 있을 때만 바로 비즈니스 아이템, 사업화 아이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러면 지금 현재 생각하시는 아이템이 기술사업화 아이템이 될수 있는가를 점검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1W3H를 점검하는 방식인데요 첫 번째 누가 고객이냐 내 제품을 해줄 사람이 있느냐 그것을 세그먼트에서 구체적으로 타겟팅해 보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 제품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에 존재하느냐 그 시장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시장의 사이즈가 시장의 거래 규모가 얼마하냐, 얼마나 금액이 형성되어 있냐또 하나, 그 시장의 규모가 성장하고 있느냐, 또는 쇠락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하우 w 니의 기법입니다. 또 하나는 그 시장이 검증됐을 때그 시장의 내 제품이 하우 w 치 얼마에 팔릴 수 있느냐, 경쟁 제품은 얼마에 판매되고 있느냐, 상대적인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바로 하우워치를 통해서 점검하는 간편한 방법이고요. 세 번, 네 번째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제품은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을 갖고 있죠. 영원히 시장에서 주구장창 판매되는 제품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제품이 시장에서 재반복을 일으키고 고객이 내 제품을 끊임없이 구매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기간과 내 제품이 반복 구매될 수 있는 기간이 얼마이냐 이것을 요약하면 1W3H로 내 제품이 사업화 아이템이 될수 있는 적정 한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기술 사업화 아이템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위험 요소를 끝까지 점검해야 되는데요. 아까도 반복해서 여러 번되프이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시장성이 있느냐. 이 분석에서 시장은 추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추정 매출액을 높게 잡는다든가 나의 타겟 고객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한다고 착각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기술사업에 대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도 결국은 사업은 성장하지 못하는 단계에 위험에 빠뜨리게 될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시장에 존재하는 경쟁자나 대체 제품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할 때 또한 위험성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시장 위험성이라고 얘기하고요. 기술 위험성이라는 것은 내가 시장의 제품화로 출시할 수 있는 그 기술을 나만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 기술을 내가 법률적으로 보호받고 있느냐 소위 말해서 권리의 독점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기술이 법률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 기술의 노하우가 경쟁 제품에 비해서 분명히 차별화되어 있고 협격한 기술적인 품질적인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독창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기술성의 위험이라고 합니다 이두 가지 위험을 끝까지 점검하고 난 이후에 아이템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짜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요약하면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쓸때 보통 이렇게 많이 쓰죠 사업계획서쓸때내 제품에 대해서 계열을 설명하셔야 하면 계열을 설명하는 요령입니다 내 제품은 시장이 존재하고 그 규모가 장래에 계속 커지고 있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고,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이 제장에 내 제품을 살 사람들이 아주 세그먼트에서 봤더니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 수요자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것을 입증한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은 차별화되어 있고, 그 권리를 나는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기술 아이템이 성공할이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쓰는 것이 바로 기술 사업화에 대한 사업계획서의 개요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창업 아이템을 사업화하는 과정은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내 기술이 미래적인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의 수요에 부합하는지를 보는 외부 환경 분석과 내가 그 기술을 소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의 독창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지 자본은 가지고 있는지 또 나와 같이 이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는 인적 자원 멤버는 가지고 있는지 등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부 환경 분석 과정을 가지게 되고요. 그 여러 가지 기법들을 쓰게 됩니다. 뭐 패스트 분석을 쓰게 되고 BCD 분석을 쓰게 되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내 기술이 검증받을 수 있다는 타당성을 검증하고 그 타당성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무엇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불리한 점이 무엇인지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는 전략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 전략을 도출하는 것 또한 시장을 중심으로 전략을 도출하게 됩니다 즉, 컴퍼니 회사는 어떠한 입장에 있으며 컴페티터, 경쟁자는 어떠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컨스머, 소비자는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고객을 세그멘테이션 나누고 타겟팅하고 그 다음에 내 제품을 고객 마인드, 고객의 마인드에 경쟁 제품에 비해서 우위에 놓게 되는 포지션, 포지셔닝 전략을 추구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법으로 가격이라든가 제품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프로모션 전략을 수립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을 한 장의 계획서에 담는 것이 바로 사업계획서의 작성인 것이죠 이런 사업계획서의 작성을 통해서 본인의 자본금이 없을 때는 IR 투자계획서를 통해서 자금을 유치하게 되고 이 단계에 있어서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베스트 케이스와 워스트 케이스를 놓고 나의 시장 출시가 어떠한 상황으로올수 있는지에 대한 위기관리 매뉴얼을 만드는 것으로 사업화를 준비하는 과정까지를 준비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술사업화의 타당성을 검증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될까요? 흔히 사업타당성을 검증하는 많은 툴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창업을 할 때는 굉장히 고도한 분석기법이 높은 것을 사용하기보다는 단순하게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논리적인 흐름을 갖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린 스타트업 캠퍼스와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를 한번 보여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BMO를 통해서 내 기술을 평가하는 상대방이 어떠한 평가 기준을 가지고 내 기술의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는지를 잠깐 예시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정책기관이나 IR, 투자기관이나 VC, 벤처캐피탈이 나에게 돈을 투자하려고 할때 나의 아이템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중요한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일 수도 있는 게요, 린 스타트업 캠퍼스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아이템을 개발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는 그런 분석 기법입니다 가지 캔버스라는 것은 그림으로 나타내는 이런 틀을 얘기하는데요 여기 보면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논리적인 로직을 내 아이템이 이러한가라고 전개시키는 방법인데요 먼저 지금 내가 기버, 개발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문제는 누구를 위해서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 해결하려고 하는 고객에게는 궁극적으로 내가 어떤 효용과 가치를 제공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해결책을 통해서 고객에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달할 것인지 그를 통해서 얻게 되는 나의 수익구조는 어떠하며 돈은 얼마나 드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당장 이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를 판단하는 측정기준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기법이 린 스타트업 캔버스입니다 그래서 보면 특히 제품의 아이디어 제품에 대한 아이템을 발굴할 때 최소 존속 제품이라고 아주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뼈대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와 제품을 만든 다음에 그 제품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기능을 업대어 가면서 시장 반응을 보고 시장이 요구하는, 시장이 원하는 기술인지를 측정해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내 아이템을 변형시켜서 시장에 가장 최적화된 아이템으로 만들어가는 기법이 바로 린 스타트업 캔버스입니다. 반면에 기술사업화의 모델을 위해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BM 모델인데요. BM 모델은 비즈니스 모델의 약자입니다. BM 캔버스는 이런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업화하고자 하는 고객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고객에게 나는 무엇을 줄 것인가. 내가 제안하고자 하는 고객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보고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할 것이고 이 고객이 재반복이나 재구매를 할수 있는 관계는 어떻게 설정시켜 나갈 것인가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어떤 수익을 창출하게 되고 무엇을 제공해서 어떤 수익을 수익의 루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그 수익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자원은 무엇이며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고 그 활동을 할때 부족한 부분은 누가 도와주게 되는지 그걸 통해서 총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인지를 캔버스를 놓고 적어보므로 인해서 내 비즈니스 모델의 스토리텔링의 논리적인 전개를 확인해 볼수 있는 기법이라고 설명될수 있습니다 반면에 조금 고차원적으로 기관에서 분석하는 방법이고 자가진단화 방법 중에는 BMO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BMO는 두 가지 차원에서 내 아이템이 사업 타당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점검하는 기법인데요 먼저 기술에 대해서 이 기술이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기술인지 아니면 기존에 나왔던 기술과는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를 검토한 다음에 시장에서는 이 기술이 어떤 동향, 소비 동향, 수요 동향, 또 변화 동향, 사이즈 규모 등을 판단한 다음에 요 자체를 평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술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가졌을 때 개량화시켜서, 점수화시켜서 아이 사업을 계속 사업화 이팅을 기술 사업화로 추진해도 좋겠다, 아니다 이런 걸 판단하는 기법인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자사 매력도입니다. 우리 회사가 사업 매력도입니다. 사업을 진입할 때 매력이 있는 아이템인가를 점검하는 방식이고요. 매출이익이 있느냐, 성장이 가능하냐경쟁상황이 어떠냐, 위험이 분산될 수 있느냐, 업계에서 다른 아이템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 특별한 사회적 변수가 있느냐 등을 기준 점수를 놓고 점수를 마킹해서 스코어링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가지 축은 우리 회사가 이 시장에 진입하기에 적합한가를 판단한 내용인데요. 우리 회사가 돈을 가지고 있느냐, 마케팅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제조나 운영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기술 서비스의 기획력이 적합하냐, 원재료나 정보를, 원재료나 공급자로부터 합성력을 가지고 있느냐, 경영 지원에 대한 재반의 여건을 갖추고 있느냐를 또 스코링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각각 60점 만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점수를 합하면 120점이 되게 되고요. 통상적으로 두 개를 합해서 80점을 넘었을 때 아, 기술사업화를 진행해도 좋다. 개별 점수로 봤을 때는 최소 35점이 넘었을 때 아주 해결된 건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35점이 넘었을 때 아, 기술사업화를 전개시킬 만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하나 볼 것은 관점을 바꿔서 투자자나 아니면 정책 자금을 지원해주는 정책기관 또는 기술을 평가하는 은행 기보 등에서는 기술 사업 나의 기술 사업화 아이템에 대해서 어떤 항목을 평가할까요? 보통 네 가지 항목을 평가합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평가와 내가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한 권리성, 그리고 시장에 대한 평가와 기술성과 시장성을 통한 수익 구조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먼저 기술성은 이 기술이 기술 개발 동향의 기술 트렌드랑 맞는지, 경쟁 기술과의 차별성과 기술 우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되고 권리성은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모방 불가능한지 다른 대체 제품이 나올 수 없는지 법률적으로 보장된 특허권이라든가 실용신안이라든가 그런 권리를 넓게 좁게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화 시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권리성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시장성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요구하는 기술인지 성장하고 있는지 경쟁 제품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성과 시장성을 종합해서 내가 만드는 제품이 실제로 시장에 판매되었을 때 어느 정도 수치로 나타냈을 때 어느 정도 수익창출이 연차별로 가능한지를 한 점검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기술사업화 평가에 대한 금융권 투자자들의 평가 항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술 창업을 할 때는 외부 변수의 하나의 요인으로서 두 가지를 봐야 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기술의 큰 흐름이 어디로 흐르고 있느냐 또 하나는 그 기술의 흐름이 초래하는 변화에 따라서 시장의 소비자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요약하자면 기술성과 시장성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음, 지금 현재 큰 기술의 트렌드는 제4차 산업혁명을 근간으로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 즉,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해서 사물, 인터넷, 클라우딩 기술, 또 3D 프린팅 그 다음에 VR, AR, 그 다음에 오토어 서비스 등이 등장하고 있고요 건강에 대한 인간이 고령화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때문에 각종 의료와 관련된 헬스케어 산업들이 등장하고 있고 또 4차 산업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많은 데이터가 양산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술을 예측하고 맞춤형을 가능하게 해주는 AI 기술과 빅데이터 산업이 주요한 포인트로 기술적인 큰 스토리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요약해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기술적인 변화를 당장 1, 2년 안에 단기적으로 어떤 변화가 소비자가 이런 기술적인 변화 때문에 트렌드를 만들고 있는지 또한 창업의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요약을 했는데요 최근 소비자가 이런 기술적 변화에 의해서 어떻게 변해 가냐면 크로스 오브 쇼퍼 지금 소비자들은 옛날처럼 크로스 오브 쇼퍼라는 것은 내가 가격에 대해서 물건을 사러 가기 전에 인터넷에서 검색해보고 가는 사람 또는 물건을 가서 보고 현장에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가격이 얼마인지 점검하는 사람 이런 것이 모두 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한꺼번에 사용하는 쇼퍼 현명한 소비자가 늘고 있다라는 것이 점점 증가하는 소비자 트렌드 추세라고 볼수 있고요 IT기기, 모바일기기의 보급에 따른 현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회가 고령화되고 1인 가구가 등장함에 따라서 솔로를 움직이는 1인 가구가 증가함에, 증가하게 됨에 따라 그에 따른 기술적 진보와 많은 제품들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LG에서 10kg 이하의 미니 세탁기를 만들어 낸다든가 우리가 단순히 먹거리를 찾으러 가도 일반적인 대형 마트를 가면 1인용 제품들이 많이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또 공유하는 경제가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만 그린카나 소카 같은 경우에는 카 쉐어링 서비스의 일종이죠. 내가 차를 몰고 갔다가 그쪽에 놓게 되면 내가 차를 이용하는 구간만 돈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어떤 사람이 인터넷 기반으로 갖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차를 이용하는 이런 카 쉐어링 서비스 등이 공유하는, 인포메이션을 공유하는 그런 플랫폼 기반화에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SNS가 확대됨에 따라서 종류의 CRM 즉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관리 기법에서 CEM 즉 Customer Experience Management 고객 경험을 관리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왜 그러냐면 고객이 가치나 제품에 대한 우월성, 가격에 대한 정보를 단순히 그치지 않고 순식간에 SNS를 통해서 확산시키고 재창출시키는 재창출, 창출 그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 이것도 또한 큰 트렌드로 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소비자가 만들어내는 최저가 가격 경쟁이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소비자는 최저가 정보를 본인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계속 퍼나르고 확산시켜서 끊임없이 제조자로부터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그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마트에도 가격 경쟁을 갖기 위해서 프라이빗 브랜드라든가 요새는 노브랜드 브랜드가 없는 제품을 가격을 낮게 출시해서 소비자의 반응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근간에는 온라인이나 모바일 등을 통해서 소비자가 가격 경쟁을 부추기는 최저가 경쟁을 유도하는 그 주체로 자리 잡고 있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화장품, 코스메스티컬 이런 부분에 대한 선호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요. 반면에 또 소비자가 결제하는 방식도 옛날에는 신용카드 중심에서 지금은 모바일 결제 시장의 규모가 엄청난 속도로 5조 7,200원 억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만 온라인 상에서만 통용되는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등장해서 유통되고 있다는 것도 큰 트렌드의 변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양분화돼서 제조자를 하는 사람이 양번화된 소비자를 노려서 극단적으로 가성비가 우수한 제품을 출시하거나 또는 극단적으로 프리미엄급으로 가격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는 아주 합리적인 가격 소비자가 아닌 틈새 시장을 노린 럭셔리 브랜드도 출시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인사이드뷰어 소비자가 똑똑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비자가 판단하는 것이 각종 모바일 기기와 인터넷 기기가 발달함에 따라서 제품이 어, 이게 스마트, 스마트 스머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품이 체크 스머 하나하나씩 정화금은 소비자 원산지를 따지는 소비자 또는 컨스니어는 엔지니어와 소비자가 합성한 용어입니다 소비자가 기술적인 부분까지 를다 생각해서 판단하고 따져보는 소비자가 있고 심지어는 각종 인증 마크, 햅수업 같은 경우에는 위험 요소를 중점 관리하는 기준을 통과했는지 유기농 식품인지 녹색 기술 인증을 받았는지 이런 것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소비자 인사드뷰어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것도 또한 큰 트렌드로 단기적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음, 사회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돈을 쓰는 주체가 젊은 사람으로부터 나이가 든 소비력을 가진 고령층 인구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실버 산업이 미래의 성장동력을 이끄는 산업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것도 큰 추세라고 볼수 있고요 예, 최근에는 무엇인지 혼자 직접 해본다는 셀프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do it yourself. 그래서 이걸 줄여서 DIY라고 얘기하죠. 가구를 직접 제작해 보기도 하고, 내가 도입, 나의 맞춤형, 나만, 나만의 제품을 사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등장을 하니까, 결국은 홈 퍼니싱 회사, 회사가 등장하게 되고, 직접 당신이 요구하는 사양대로, 당신 맞춤형으로 제품을 만들어 봐라. 라고 하는 시장도 전문적인 매장으로 자리 잡고, 매출액이 증가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요, 기술 창업을 할때 제일 중요한 방향성, 기술 사업에 얘기하고 있는 기술이라는 것은 기술 가치, 즉 경제적 효용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기술 사업화의 아이템이라고 볼수 있고, 그런 기술 사업화의 아이템은 시장성과 기술 통을, 기술성을 통해서 검증될 때만이 창업 아이템으로 될수 있다라는 그런 요인들을 설명드렸고, 그러기 위해서 갖고 있는 여러가지 기술성의 위험성, 사업성의 위험성, 그리고 린 스타트업, BM 모델, BMO 모델 등을 통해서 사업화 아이템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큰 트렌드인 기술의 변화와 단기적으로는 소비자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장성과 기술성을 반드시 고려해서 기술 창업 아이템을 완성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렸습니다.